진심으로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다 이게 뭐예요? 구두야 한번 신어봐라 아니 근데 좀 작아보이는데 이거 구두가? 구두가 있어 줘봐 한번 신어봐 아, 예, 예, 그래, 예. 그래 그래 아이고 그래. 구두 신어봐야지 이거 이거 봐 땅만 내이냐 아유 왕자님 <웃음> 신들렐라 공주 어머 한국 땡기시지요? 예 <웃음> <웃음> 어머 왕자님 전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 무대장은 이사시가 너무 팝니다! 어머 나이 새도 되겠네! 야막비비비비막비비비비비비 돼! 이 뭐야! 이상하게 부비부비 하고 싶네! 에이, <웃음> 아버지 근데 다른 선물은 없어요? 너 음악 좋아하잖아! 예예 예. MP3 선물이다! 와아! 버지 그럼 나 지금 음악 듣게 빨리 좀 꽂아주세요! 그래, 꽂아야 되는데 이거 어후. 꽂아야 되는데 미니미니 현미니 미니. 지금 뭐하는거예요 이상하게 dj선생 같네뭐 dj선생이야 점심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 야너 있잖아 네. 너를 위해서 생일파티 전문가를 불렀어요 오 진짜? 그래 그래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 전문가 생일빵입니다 아유, 저... 네 어서오세요 네. 생일 맞으신 분? 예 네, 제가 생일입니다 어 19살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동안이네요 예, 동안이에요 제가 아니, 아드님이 아 음. 엄청 동안이네 제가 일찍 낳았어요 그요 <웃음> 아빠? 아유, 어, 귀엽네 아유, 생 축하하구요 자,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기타 좀 맞추고요 네. 생일 신곡! <웃음> 매트릭스같네아유뭘트릭이야이 예. 사람아. 자, 생일이니까 특별히 말이에요. 예. 예. 네. 연주 축하해 드릴게. 예. 아. 자, 하모니카 연주. 습니다 아이고. 사람이안 됐네. 딱하네, 딱하네. 아이고, 고잘살아 예.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앞으로 일어을 거야. 아 불쌍하네. 열심히 살아. 내가 그지야왜 동전을 더 주으래. 동 동전 던지시면 되죠 <웃음> 동전으로 짤 짤이 하면 되니까 아아자 접으시죠 접어 접어 어? 접어 홀짝 맞춰봐요 개인 방식 잘렸습니다 공부 지마세요어블이 배가 뭐 그런 것도 못 맞히고 그러시오 한 음식 짝 정답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어제발 긴장 좀 보자 맞습니다. 케이크를 좀 자릅시다 이아 제가 생일이니까 제 커튼을 할게요 자잘 자르시고 뭐라는게 뭐야 니가 자라는 고릴라들 보여줘 고릴라 케이크를 내나복 폭죽이 안보여 폭죽 무서워 그복죽 내려놔 안그러면 이 샴페인 터트려놔 끝 하나, 합니다 어. 근데 생일인데 노래 한거 가시죠? 그럴까? 그래 그래, 예. 그래 알았어 자 노래 한거 불러야 되겠다 조영빈씨 몇 번? <웃음> 요즘 인사 이사 소리니까? 이사이사 이사. 2424번 네. 불피의정영복입니다 나의 뜨거운 얼굴은 불같은 나의 성질은 다시 45... 다아아 슬퍼했습니다 아 조영빈씨 안타깝습니다 도전초보 스타 우이 시간에 도전초보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어자 아니 이거 봐이 사람들 말이야. 아니, 내가 여기 쓰레기 물로 왔는데 말이야. 이거 시끄러워서 왔어. 이거, 이거 말이야. 밤늦게 너무 한거 아니야. 너무 많거 아니야 이 사람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번께 <웃음> 생일이라서 그래요. 축하하네. 아, 아이고 아이고 왔습니다. 생일 선물로 쓰레기를 주셨네. 어 국물은 아껴서. 아이고 왔습니다. 합니다. <웃음> 쓰레기 국물에 <꼭> 먹겠습야 <웃음> 양이 많네 같이 먹어. <웃음> 선물도 주셨는데 예 네. 네?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제가 소개 잠깐 <웃음> 할까요 네. 예.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어디 세계빵 보이즈미 차태현 장동건 응? 아, 누구라고요? 장동건 확실히 얘기해 아아아아 이들어하겠네 연방 오랜 말남씨 네. 섹시하게 한번 부탁해요 마이크 좀 내가 섹시해지지 아, 내가 빨리 배우겠습니다자 어, 문세윤씨 몇 번? 24번 하겠습니다 24번, 24번. 왜이래가 부릅니다 도전 천복은 꿈에서 한것 같은데